챌린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장에 왔습니다 프라이빗 짐이고요 지금 저희만 사용해서 대관을 해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제가 3대 500 챌린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단 하려면 3대 측정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요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온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조금 이게 고갈이 되었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조를 해주신 이 부장님 왔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오늘 이제 스쿼트 벤치 데드 순으로 한국타잔 3대 측정 가보겠습니다 컴온! 이지 100kg 아될것같은면 소독! 아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피자를 먹기 잘했어 97.18 <목소리> 아, 아찔했다 이 99.68에 마블이 두개 끼워서 100 얼추 100 100은 찍어야지 1 0 0 아아될것 같았는데 아... 97.18로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아쉬운데... 에이. 어쨌든 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인정 오케이 굿! <웃음> 아, 아 씨, 힘들다 이거. 계속하지 않고. 어 오, 오. 오케이. 아까보다 이번걸더 뛰들었던 거아니그러게한개 정도 더 해봐도 될것 같아. 한번더 해볼까? 하나, 둘, 셋. 아, 아, 들어다 들어갔다. 일단 어떻게든 하긴 했습니다. 72.9로 아, 누군가의 워밍업 무게일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원하렘이었어. <목소리> 아. 97.18 1 6 6점6됐 와, 하나 살수 있을까? 된다, 된다, 된다. 하... 밑에 떠울 때, 어, 너무 보디빌딩식으로 올라가지 말고, 어, 탕 차고 올라오면 더잘 되는데, 아. 네가 약간 운동 아. 기질 걸 많이 봐서 그래. 이렇게 키동걸거 있잖아. 아. 바로에 탕 치면 아, 거 같아. 가자, 가자. 오기 오늘 잠못 잔다. 오케이. 고고 Go. h 예 y y 아, 아 했어, 했어. 아,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오키키키키키오키키키키키키키키오키키키오키키키키키 <웃음> 2 8 5로 마무리했습니다 3대 300은 될줄 알았는데 280이라서 조금 좀팔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올라갈 거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죠 이 3대 280 짜리가 3대 500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장담좀더주시고요 한국 타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있으신가요? Don't think just do 입니다 저랑 함께 하시죠 파이팅! 아, 가자 가자